안녕하세요 k 군입니다 나를 정말 좋아했던 남자가 요 언제부턴가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혹은 가끔은요 나한테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해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나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지 어쩌면 정해진 룰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차적으로 해야 될 생각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일단 나한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다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여전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그런 표현을 남자로부터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기는 하겠지만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럼 적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말들을 남자친구로부터 듣게 되면요 일단 크게 낙담만 하고 계세요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이제 나 어떡하지?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인 건가?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식었는데 이 사람과 더 이상 잘갈 수는 없을 거야 잘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 마음이 돌아오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더더욱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더더욱 아파지겠죠. 그리고 또 그런 기운이 요내 상대방에게 전해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전 같지 않았던 내 상대방의 마음이 더더욱 빠르게 식는 그런 작용을 부추기게 하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나한테 마음이 식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말도 안 되게 그동안 잘했고요. 그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구나. 혹은 다른 여자에게 눈이 헷가닥해서 마음이 뺏긴 거라면 그런 남자에게 내가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줬고요. 우리 둘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지쳐가는 걸 몰랐던 거라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식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보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다시 올수 있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다수의 여성분들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걸까? 나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이 없는 걸까? 아직은 나한테 마음이 좀 남아있는 걸까? 등의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이미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식었다라는 걸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다는 걸 나는 이미 확인했어요. 내가 그 사람으로 부터 들었거나 느꼈거든요. 그걸로 이미 충분히 확인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 걸 나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걸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나한테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느끼고 들었던 그 말과 느낌들이 아니길 바라는 아주 작지만 그런 욕심들이 여전히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미 내 상대방은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내가 상대로부터 듣게 되는 건내 마음만 아파지고 더 비참해지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확인 질문을 했을 때내 상대방은 솔직한 자기 마음을 이야기 했는데 그게 여자인 나를 또 아프게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마음이 좀 안쓰러워서 또 달래려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나 말을 해오겠죠. 그런데 또 나는요. 내 남자가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해오니까 여전히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의미부여를 하면서 기다려봤다가 어정쩡하게 행동하는 내 남자를 보면서 다시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놔두다가 결론적으로 이별을 한 상황이 됐을 때는요. 내 상대방이 나를 가지고 놀았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식거나 애정이 식은 듯한 느낌이나 말을 해왔을 때 그때 느꼈던 그 불안한 마음을 나는 지금 재확인한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식은 것 같다는 걸 느꼈거나 내 상대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해왔을 때 그때는 요 실제로 그렇게 식고 있는 상태거나 식은 상태일 거예요. 다만 완전히 식은 건 아니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식어가기 전에 내가 다시 대표 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식은 건 아니라는 생각보다는요. 이제는 거의 다 식었구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기분을 계속 더 힘들게 몰아가고요. 내가 다가서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 달라고 하면 분명히 안 해올 것을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걸 거예요. 그럼 나는요.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나한테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식어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조금만 데워줄 수 있으면 되는 거겠네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데워주고 위로해 주기보다 항상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그에게 확인하고 싶어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식은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놓아주는 게 맞나 포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만 고민하고 있죠 그렇게 또 놔두다가 나중에 떠나가게 되면 그렇게 이별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잡아보지 못했다는 걸 후회하게 되고요 또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했다는 게 후회가 될 거고요 그렇게 결국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고 상처내게 하는 그런 노력만 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죠 내 상대방이 마음이 식었다면요 그 사람이 적어도 나를 정말 열심히 사랑했던 게 맞다면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에게 빠졌던 그 순간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요 그 사람이 예전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다루거나 생각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나는 여자다 보니까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식은 것이 너무 아프고 괴롭다 보니까 식은 마음을 가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모질게 더 상처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사람의 마음은요 늘 변하거든요 아무런 감정이 없던 나도요 어떤 순간 열심히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뺏겼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마음이 불같았던 내 상대방도요. 오늘은 마음이 식어버렸나 봐요. 그런데 그게요. 언젠간 또 뜨거워질 수도 있고요. 나 역시도 지금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열렬하고 뜨거운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요. 그 사람보다 차갑게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려고 노력할 수도 있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그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요 그건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노력을 해서 나를 그렇게 만든 걸수 있듯이요 지금 여러분들도요 식어가고 있는 내 남자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식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자리잡고 있는 이 매력 넘치는 남자가요 처음에 나를요 그렇게 좋아했다면 난그 사람에게 검증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사로잡을 수 있을지 내 자신은 이미 충분히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